강아지 엄청 키우고 싶다 와 새로 생긴 쇼빈가봐 귀여운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 키우고 싶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조르는 거야 그래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이방해에요 강아지 강아지는?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스카이. 아이, 아이, 강아지 스카이 강아지 스카이 안돼 너네들 강아지 키우면 결국에는 엄마가 똥 치우고 밥 주고 다할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다할 거라고요 저는 귀여운 강아지를 꼭 키우면 사랑에 빠져서 아주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스 강아지는 저를 닮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꼭 키우고 싶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귀여워 스 얘들아 음. 미안하지만 아빠는 배터리 알레르기가 있단다 음음. 그래서 그것도 no. 힘들 것 같은데 네. 아빠 그러면 진짜 입양은 안할 테니까 여기 앞에 펫샵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구경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그냥 눈으로만 구경할게요 진짜 진짜 구경만 하면 절대 안 조릴게요 음, 음. 음. 그러면 진짜 구경만이다 여보 정말 음. 괜찮은 걸까? 나도 몰라. 음. 하지만 구경만 한다니까 같이 가주자. 에휴, 그래요. 음, 음. 음. 여기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 아왜 이렇게 귀여운 꼬마 손님 오셨어요? 오, 어, 진짜 귀엽다. 오,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어, 너무... 어, 어. 어, 어, 강아지 분양하러 오셨나봐요. 아 네네네 어 그냥 오늘 구경만 할 건데 어 이렇게 좀 강아지 좀좀 좀 둘러봐도 되죠? 아 그러면 또 제가 한마리 한마리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 친절도 하셔라 오. 자 일단 이 아이는 달마시안이라는 품종을 가진 강아지고요 딱 봐도 어느 영화에서 본것 같지 않나요? 음, 음, 영화도 본것 같아 영화에서 본것 같아 요 달마시안 크루엘라에도 나온 어, 엄청난 강아지죠 지능이 높고 훈련이 잘 되는 아이라 처음 키우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오 다만 주인과 유대감이 높아 낯선 일을 잘 따르지 않아 다소 차가운 강아지로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렇다. 오. 그렇다 귀엽다 오 귀엽다 다음은 레시커기 아 레시커기 귀엽다 귀여워 오. 짜리멍땅한 게 아주 귀여운 친구죠 다들 아시다시피 밝고 쾌활하며 요구하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안 해주신다면 악마가 될수 있어요 어어어 악마 오 <웃음>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 강아지는 치와와 치와와다 체고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매우 불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보시는 그아지잖아요치와가 어떤지 어네 하지만 주인한테는 또 복종을 잘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다음은 불독이네요불독이다불독이들아 리아 닮았어 <웃음> 귀여워 <오. 웃음> 귀엽다 큰머리와 짧은 다리의 특징인데 또 이게 또 헬스견 아니겠습니까? 근육질 몸매의 특징을 가진 강아지죠. 멋있다. 하지만 이 체형 특성상 운동을 적게 할 경우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놀이와 산책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아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기 쉬우니 또 관리를 엄청 해줘야 돼요. 오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시바견. 시바견이다. 나처럼 너무 귀여워. 연건 아닌 듯. 응. 진돗개와 비슷한 의견을 가졌으며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라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음.. 고집이 강하구나 이 강아지는 음. 약간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게 생겼다 음.. 자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스키! 그쵸! 푸른 눈의 특징을 가진 허스키입니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다! 허스키. 허스키다. 아저씨스키! 뭐요? 퍼스키는 썰매견으로 아주 유명하고 용맹한 친구란다 아, 그래서 스킨가 스키 타고 다녀서? 아빠 스키 사조 스키 <웃음> 힘과 체력이 정말 좋아서 아주 스키를 잘 끄는 아이지 그리고 마음이 넓고 감수성이 풍부한게라 주인이 슬퍼하면 옆에 와서 위로도 해준다고 오나 이런 가가지 좋아 나... 네. 음. <웃음> 자 그럼 다음은 퍼그구나 어, 퍼그다 우와 귀엽다. 퍼그의 몸은 꾸깃꾸깃한 얼굴에 뭉그러진 코, 땅딸막한 몸을 가지고 피어나온 듯한 눈동자가 아주 특징이지. 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역사가 있단다. 오 역사? 이게는 옛날 왕실에서 사육되고 왕가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으며 왕의 초상화이까지 그려 넣어질 정도로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져. 야 왕이 귀여운 강아지래, 얘들아 왕이 귀여운 강아지. 와. 그럼 내가 키우겠네. 너는. 야, 뭐 너는 왕거지 같아 리아야 어, 어. 자 다음은 볼테리어 아 어떻게 생겼니? 아저씨 닮어요 음, 약간 요르르 닮았네 토끼 닮았다 그치? 아니에요 제가 더 귀여워요 저는 공주라고요 볼테리아는 강인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훈련을 잘 시켜놔야 되는 견종 중 하나란다 음. 또한 얌전하고 정이 많다기도 하는데 충성심이 강해서 가족을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자칫하다간 이웃 주민들이 다칠 수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음. 다음은 닭손 투구나. 닭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몸통이 엄청 길죠. 네. 음. 몸통이 엄청 길고 약간 소세지 같아요. 맞아요. 이래서 외국에서는 핫도그라고도 불리게 한다는데 외견과는 다르게 애교가 아주 많고 애기 같은 면이 많아서 항상 주인과 붙어있으려고 해요. 오 그렇구나. 애교 많은데. 큐? 애교가 많아서 닥스훈트가 닮았니? 어쨌든 사냥개로 개량등 종이라 가끔가다 야생동물을 들 잡아올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어, 사냥개구나. 어, 무섭네 그 생각보다. 오. 그 아유, 이거는 음, 키우시는 강아지인가 봐요. 아, 이건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고 아주 이쁜 친구예요. 아, 이름은 똥치라고 해요. 아, 귀여워라. 스담스담스담스담스담 아, 귀여워, 귀여워. 어이여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어. 강아지 알러리인가? 요 너무 다 귀여운 거 있죠. 그냥 다 키우죠. 여기 있는 거. 아저씨 그냥 여기 있는 강아지 다 입양할게요.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저희 좀난더 생각해 보고 <웃음> 다시 할게요. 네, 나 가자. 아, 견뎌요! 얘들아, 아빠가, 어, 강아지 알러리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아좀 힘들겠구나. 어, 견뎌요, <웃음> 아빠! <웃음> 버텨! 얘들아,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 방금 봤다고, 이렇게 쉽게 쪼른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고! 그래 강아지도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와야 된다고 음? 하지만 하지만 저 귀여운 얼굴을 보세요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요? 제발요 엄마 어 말로만은 누가 못하니 차라리 댕댕이 데려와가지고 댕댕이를 우리집에 키우지 그러니 어쨌든 엄마 아빠는 절대 반대야 그래 아까 그리고 약속이랑 다르잖아 구경만 한다고 해놓고선 아유, 아유 코간지가안지라파이 애들아 빨리 가자! 아유, 음. 그래, 귀여운 강아지 보고 싶으면 학교에서 댕댕이나 봐 그래. 애들아 빨리 집에 가자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설마 이렇게 불쌍한 강아지를 그냥 냅두실 거 아니죠? 예? 네? 기워요 어, 어, 어, 어. 음, 음, 음. 저희가 데려가요. 이렇게 버려줬는데. 불쌍하잖 아, 아, 아, 어, 아, 어, 어. 아빠, 아빠 인 알로... 쓰레기야. <웃음> <웃음> 아빠 쓰레기야. 생명을 소중하다면서 기르지도 않고 이렇게 버려줬는데. 아, 아 일단은 그러면 집에 데려가서 생각해 보자. 어 많이 추워보이는구나 들여다보내 빨리 들여다보내 우리집으로 돌어가자 그래요! 가 먹먹을! 음. 음. 멍멍이 이렇게는 세우고 가야지 강아지가 이 따라오질 않아! 나라와 <웃음> 집으로! 음. 괜찮은걸까? 음. 아유 걱정이네 그래, 그게 개밥이야. 내가 먹던 거지만. 많이 맛이 좀 많니? 다만에. 많이 먹어? <웃음> 음, 아유. 너네들이 그렇게 키우고 싶니? 응? 네! 네. 아빠가 알러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네! 네. 네. 아이, 그,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데. 이거 어쩔 수 없지. 귀엽네, 그래도. 음, 아쓰, 썸, 썸, 음. 근데 강아지 이름은 뭘로 갈 거야, 리아야? 아이 그거는 이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댓글에 추천을 받아서 적을거예요 추천해주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보고있니? 우리집을? 네 누가? 어, 어. 엄마는 이름 뽀삐가 좋겠다 뽀삐? 네? 별론거 같은데 뽀삐요? 그건 좀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보고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 어떤게 좋나요 여러분들 이름 좀 정해주세요 댓글에 Let's oh. go.